야 하늘에서 곰팡이가 내려 곰팡이가 아니라 눈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길고 길었던 여름이 끝나고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시는 분들은 어... 야 지금 8월달이야 아니 그때 이후로 집을 나가봤어야 할 아니 그럼 지금 내리고 있는 건 진짜 뭐... 곰팡이였어 메리 8월달 아 이제 뇌절이다 그만해 어... 아니 너한테만 뇌절이라고 별로 뇌절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저 어이... 누구나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한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힘들고 외롭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 이런 말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고독 속에서 혼자 서는 인간이다 우리는 이 말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내 여자친구는 어디갔어? 샘플기로 스파이크 돌격을 했습니다 늑대 구슬로 찾은 적을 손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뭐야? 야 내가 날도 어 떡볶이 봐라! 그런데 그때 제트가 저에게 외쳤습니다 떡볶이를 바보라고 나 바보 아니야 봐황었어 저에게 남은 적은 단한 명. 에이스. 너도 할수 있어. 어허. 알지 죽을만 했는데. 아. 나. 손풀기는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랭크를 돌려봤습니다. 아... 스플린 맵을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달라진 건물 속 모습. 킬조이가 나오면서 건물 속이 업데이트된 듯한 개 쓸데없는데? 해븐에 올라오는 적 하나를 잡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아쉽게 죽게 됐어. 됩니다. 그때 우연히 칼질을 하다가 알게 된 비밀 이곳을 때리면 소리가 다릅니다. 개 쓸데없는데? 앞에 보여줬던 대로 어제 스파이크로 손을 풀었던 덕분일까 시작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누가 손을 풀고 그 다음날의 경쟁전을 아아아아아아 야야야 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 분명 아아아아아 먼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대기를 타고 있어도 좋습니다 뭐야 쟤는 왜 꺾고 날라와 그렇게 죽고 또 죽기를 반복하던 그때 승리!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 드디어 미친거지 저는 사실 레이나 보다 피닉스를 좋아합니다 야, 그렇게 말하는까 이상하잖아 세이지가 벽을 치고 무난하게 스파이크를 설치했습니다 세이지가 화가 났는지 저 무슨 플라스틱 같은 조각으로 저렇게 큰 얼음을 부숴습니다 그래도 이번 판은 뭐 전판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이렇게 킬도 먹고 또 킬도 먹고 또 킬도 먹고 아니 뭐 이딴 영상만 만들어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저는 이 세상에서 피닉스를 가장 잘합니다 분명히 지구 어딘가에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쩌라고요. 아군이 이쪽에 핀 찍는 거 봤죠? 바로 불 던져주고 대기. 피닉스의 궁극기는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죽어도 사용했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남은 3명 제가 다 정리합니다. <웃음> 아무도 없네? 아니 진짜 미친 거야? 잉아 잘하면 나 오늘은 뭐 뇌절하는게 영상 컨셉이냐? 아니 진짜 하지말라고 진정한 쓰레기들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이 용기 너무 따뜻해 그때 상대 피니스의 눈뽑 제가 좀더 괜찮은 쓰레기였나 봅니다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난 재활용은 되겠다 이번엔 잘했으니까 이 봐준다 이림스톤궁 피해줍니다 그리고 집중만 한다면 소바궁 사이에서도 살아남을 수있습니이 오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하자고 그랬잖아 오우 쉣 더러워 아군이 죽었습니다 먼저 죽은 아군을 생각하며 복수를 꿈꿉니다 앙 너가 죽어서 난 꽁킹 오늘 영상은 원래 이렇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재미없죠. 아니라고요?